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리을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리 우리 오리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나라 나라, 나라 유리, 유리, 유리 가루, 가루, 가루 다리 다리 다리 요-리, 요-리, 요-리 가-오-리, 가-오-리, 가-오-리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. 나라, 나라, 라디오, 라디오, 다리, 다리. 가오리 가오리 가루 가루 너구리 너구리 우리, 우리. 요리, 요리. 유리, 유리. 오리, 오리. 잘 따라서 해보셨나요? 매일 조금씩 네.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게,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